부평구 공직자들이 올해 희망 뉴스로 문화도시와 혁신을 뽑았습니다. 지난 19일 2022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12월 마지막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을 준비하기 위해 부평구 공직자들이 직접 부평 10대 희망뉴스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도시 부평, 문체부 사업성과 평가에서 우수도시 선정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부평 10대 희망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문화, 혁신,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관 선정과 새로운 중장기 사업 추진 내용이 차지했습니다. 57.3%의 득표로 1위에 오른 문화도시부평 우수도시 선정은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부평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2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구는 혁신평가에서 주민참여 확대 및 정책화 성과, 자율추진 혁신과제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3위는 차준택 구청장 민선 7기 취임이 선정됐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더큰 부평을 완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 밖에도 제26회 부평 풍물대축제 성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이 10대 부평 희망뉴스로 선정됐습니다. 군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부평 10대 희망뉴스를 선정했으며, 2023년 부평이 수도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평구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19일 2022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올 한해 부평구 참여예산제 성과를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습니다. 2022년도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동지역위원회와 참여예산학교 등에서 총 113건이 제한됐는데요. 그중 즉시 추진이 가능했던 21건은 진행됐으며 42건은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참여예산지역위원회 역할로 함께 진행한 만큼 참여 의지와 사업 추진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 추진의 밑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구는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평 2동은 지난 1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평교회로부터 사랑의 선물꾸러미 백상자를 전달받았습니다. 선물꾸러미에는 생필품들로 알차게 구성됐는데요. 연말을 맞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됐다고 합니다. 부평구 일신동은 지난 20일 열림유치원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이 텃밭에서 정성껏 기른 상추, 가지, 호박 등을 판매해 수익금을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담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해졌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4일 주식회사 이오니스로부터 홀몸 노인을 위한 공기청정기 1,500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오니스 대표는 홀로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는 선한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평구는 결식아동 지원과 푸르미카드 지정식당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은 푸르미카드 지원을 통해 음식점이나 센터, 급식소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더불어 부평구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정식당도 함께 모집합니다. 결식아동과 지정식당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2023년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초기 지원형 11명은 1년 미만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로 성장지원형 2명은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인 7년 이하 창업자로 각각 사업화 자금 최대 1,200만 원과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일자리 창출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지만 따뜻한 정이 있는 연말인데요. 우리 부평구는 연말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서로 온정을 나누며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기쁜 일은 함께여서 행복했고 힘든 일 또한 함께이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셔서 행복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내년에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